The b t h r o 혹시 샐러드가 있을까요? 지금은 있습니다 어느정도? 몇개정도 몇 있을까요? 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국민이 d i s a 어 <DANS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직 커피가 언제 찍까요 많이 해서 제대로 아 근데 다 찍고 있는데 이거. 커피. 네. 리가 이렇게 을받잖아 있는 거야. 그러면 결해서커피 언제 들어간 이거 이는고시켜 이렇게 추천추천 음. 없지? 음. 음.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야 돼. 왜이 이제 어. 결하알려서 음. 네. 하자.